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골출기입니다. 여러분은 좀비물을 좋아하시나요? 포스트아포칼립스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좀비는 IT의 부두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은자를 부두의식으로 살려내면 의지도 기억도 없이 살아 움직이는 시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두교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지구 반대편의 우리나라에도 좀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골출귀는 한국의 좀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좀비와 비슷한 점이 많은 귀신입니다. 물론 비슷한 점만큼 다른 점도 많은 귀신이지만요. 유교 패치된 한국의 좀비 골출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골출귀라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골출귀는 살이 부패해 뼈가 바깥으로 드러난 귀신입니다. 골출귀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덤귀가 있는데 무덤귀라는 이름에는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온 귀신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정리해보자면 골출기라는 단어는 살이 썩어 뼈가 바깥으로 드러난 시체가 무덤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무서운 귀신인 것 같은데 골출기는 시체임에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계속해서 자라 죽은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기까지 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머리는 산발에 손톱이 길게 자라있고 살이 썩어서 얼굴뼈가 드러나 보이는 데다가 팔과 다리는 이미 썩어서 떨어진 모습인 채로 앞에 나타났다면 당연히 깜짝 놀라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면 한국의 골출기는 좀비와 거의 유사한 귀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비는 사람들을 먹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지만 골출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골출기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해를 끼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는 귀신입니다. 오히려 골출기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죠. 골출기는 자신의 훼손된 무덤을 복구해주기를 바라는 귀신입니다. 홍수나 지진 혹은 야생동물로 인해 무덤이 파헤쳐지거나 비석이 훼손되거나 관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골출기는 다시 자신이 있던 저승으로 되돌아갑니다. 좀비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의도는 전혀 없죠. 게다가 좀비들이 생전의 기억이 없이 몸만 되살아나는 것과는 달리 골출기는 생전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성까지 가지고 있는 지적 존재입니다. 외관만 좀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속성은 살아있는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만 골출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본 사람에게 무조건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한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체가 다가와서 말을 건다면 과연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서 그럴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이 훼손되면 망자가 사후세계에서 안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훼손된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승으로 내려와서 움직이게 된다고 믿었죠. 게다가 시체는 관안에서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수축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 안에 들어있던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노출되곤 하는데 이 때문에 죽기 전보다 머리카락과 손톱 등이 자라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우연히 무덤 옆을 지나다가 이런 모습을 한채 바깥으로 나와있는 시체를 발견한다면 사람들은 골추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골추기는 사실 너무도 좀비의 모습과 닮아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킹덤 같은 한국 좀비물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추기는 목적도 특징도 좀비와는 거리가 멀어서 골추기를 좀비물의 주인공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무덤을 복구해주기를 바라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골출기를 작품 속에서 소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악기가 되는 이야기나 자신을 죽인 사람을 직접 고발하는 이야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출기는 생전의 기억까지 가지고 있는 귀신이니만큼 생전의 도술에 능통했던 도사가 골출기가 되었다는 설정도 재미있을 것 같죠 무덤이 훼손된 이유가 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전에 배웠던 도술로 망자를 조종하는 네크로맨서가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 귀신이 다른 나라들의 귀신에 비해 온순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골출기야말로 그런 고정관념에 완벽히 부합하는 귀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B급 소재에서 이제는 메이저가 되어버린 좀비보다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 특성은 완전히 다른 골출기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